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불려가지고 초험대 돌리고 막이는데 저녁 먹을때까좀난것 같아요. 어, 그냥, 음, 제목은 의미 없고요 어. 근데 이제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기록을 하지? 일단 우리 처음에 쓰잖아요. 이렇게. 까먹을까봐. 네. 이거 드릴게요. 수음에 네. 이렇게 까먹을까봐 쓰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죠? 메모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 팩질도 하고, 뭐 카스질도 하고, 뭐죠? 막뭐 자기 느낌도 쓰고, 의견도 쓰고, 아니면 신문을 보면 그걸 링크 가져와서 자기 의견도 달고. 이다 모든 행동들이 기록 이런건데 글자를 쓰잖아요 쓰는거죠 근데 일단 첫번째 목적은 그 같아요 까먹을까봐 또 기억하려고 남기려고 예. 네. 그래서 어 그냥 뭐 기억과 망각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어 제가 저기 학부선배입니다 학부선배구요 어, 나름,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제가 이제, 올해, 어, 저희 마을 대동회에서총무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도 제가 대학원까지 공거하는지를잘 몰라서 써놨어요. 네. 되게, 되게 무시를 해서, 착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어, 그래 어, 어, 그, 공교육까지 한번 가봤는데, 근데, 교, 어, 좀, 뭐, 어, 가짜 논문 써서, 이렇게,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좀 보기 싫어서, 논문을 안 쓰기로 마음 먹었고, 입학까지 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쓸 자격도 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공부했는데, 어표 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 제가, 어, 자원조사라는 것까지 합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요. 다표시를 해보려고 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한 어,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조사를 한 15개에서 16개 시군 정도를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뭐 이제 특정한 어떤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군에 한 130개 마을을 뒤셔서그 기억들이 있는 70개 마을 60개에서 70개 마을에 이제 줄다리기와 봉제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적도 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어 어쨌든 우리 계속 제가 이제 이 기록 작업 내지는 뭐 조사, 뭐 답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제가 찾았던 것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억은 어, 인상지각관념 등을 불러이표는 정신기능이 총두 사람 등뭐 이렇답니다. 망각 잊어버리시고요. 네. 이 얘기로 생각했어요. 기록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오늘이 3월 9일이잖아요 4년 전 3월 9일 기억나세요? 안 나죠? 4년 전 4월 16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4년 전 4월 16일을 자기의 반복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차 뒤에 유리창에 붙이기도 하고요 가방에 저렇게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이렇게 헬멧 뒤에 부착바가 가리기도 했고요 또 이두호가 저 뭐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또 저렇게 붙이고 나오기도 했고요 꽤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으로 자기 그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가장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아프리카의 작가인 앙파데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음, 사람인데 유네스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보통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사람 한 명이 뭐, 지금은 뭐 80년, 90년을 살지만 최소한 60년 70년을 살아도 어,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고 살면서 체득한 기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어뭐 만약에 60, 뭐, 60년 70년 갔을 때는 굉장한 이 지식이고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들은 특히나 어, 위에서 밑으로 그런 것들을 전수 전수해요. 아, 이거 보세요. 안 보셔도 돼요. 네, 전수 봤잖아요. 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있지, 뭐, 예. s 시 c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전에 이제 그 영덕에 영해라는 곳이 있어요. 영해가 옛날에는, 영, 지금은 영해읍인데, 옛날에는 영해가 영덕보다 큰, 음, 읍치였어요, 읍치. 그래서 그 영해를 가면, 동 이름이, 뭐, 뭐, 성운동? 뭐, 동문동? 이런 식으로 영해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해라는 읍 안에 괴시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았던 분들이, 음, 그좀 유지로서 이렇게 다스렸던 곳인데, 향리도 있었던 굉장히 하나가 있었던 음침인데, 어, 제가 이제, 그, 영덕의 신돌석 장군이, 신돌석 들어보셨죠? 어딘가, 역사책에, 신돌석 장군이 영해, 그 영덕 영해 이쪽에서 미병을 일으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승하는 이야기들, 내지는 원술들,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떤 버전으로 또 바뀌어서, 뭐, 전승 내는지를 조사하러 갔는데 불과 2년 전에 찾아뵙던 어르신 그영해읍에서 아전들이 어떻게 했고 주로 어떻게 했다는 것다 말씀해 주셨던 어르신을 이년도 찾아가니까 벌써 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어, 보통 마을 같은데 이제 저희가 길게 들어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뭐 1년, 2년이고요. 짧게 확 아예 살면서 조사를 하면 한 달, 아까 한 달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한달 동안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인근에 빈집이나 이런 데 소개받아서 먹고 자 하면서 그 마을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다시 그 마을에 막 친해져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꼭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꼭 한두 어은꼭안 계세요 그래서 어 그럴 때마다 좀아 어, 가고는 쉽지만 가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기분을 마가좀 있습니다 유교전쟁지도에요 1950년대 아니요. 10월에 중공군이 이제 딱 내려오죠. 흔히 알고 있는 거, 릴리사우페라고 하는. 어, 1993년까지, 3년 이전에는 중공군을 언제 개입했다? 1950년 10월 이후에. 라고 우리는 교과서는 뭐 여기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1993년에 어, 신경림 시인이 발문을 쓴 책이 한권딱 출판이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역사 앞에서 라는 책이죠. 그 1948년인가 1948, 4 8 49년부터 1951년까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를 했던 김성칠 교수가 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기를 굉장히 꼼꼼 꼼꼼히 꼼꼼히 적은 책을 미망인께서 이제 출판을 1993년도에 하시죠 거기서 보면 그 책을 보면요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변해진 거리의 모습이라도 보아둘까 하여 명륜동 앞길을 지난노라니 길바닥에 이상한 종이 쪽에 떨어져 있기에 주어보니 중동의 팔로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김익로란 사람의 군인증이었다 이 일기 한장 가지고 역사학계는 발끝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결국 1949년 7월에 중국 팔로군이 북한군에 흡수되는 것을 알, 알, 알아내죠. 이, 이 김성칠이라는 교수가 쓴 일기 한 장. 어, 이게 6월 30일 일기인데요. 이때 당시에 서울의 그 상황들을 계속 일기로 남기는데 어, 이만큼 기록이라는 것은 어, 역,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집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어, 그렇고요. 어, 일단 이제 제가 좀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제로 좀 해야 될게 있어요.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제로 둬야될건 뭐냐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 또, 어, 총체적인 이 뭐, 생활 양식, 생생체계를 포함하는 그래서 좀 다원적이고 넓은, 어, 문화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이제 뭐, 뭐, 저기, 동고사, 군대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문화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미신이라고 뭐 이렇게 표마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좀 이렇게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어, 기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하원칙인데요. 이제 할머니한테 아니면은 이제 어, 여, 여쭤보죠. 어디서 시집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 나 저기 너 망상해. 너신곡 일하고 있어. 거기서 시집 왔어. 아유, 어, 곡되기 세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어디서 시집 오셨어요? 시집 오실 때 못하고 오셨어요? 그럼 뭐뭐 홀래는 어디서 치렀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항상 꼭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 삼양문 센터장님은 지금 어,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어, 컴퓨터를 배우기로 온 여학생이 선생을 낚아친 거죠. 아... <웃음> <웃음> 그런 야, 정말 아 컴퓨터 학원이었어요? <웃음> 컴퓨터 학원이었어요? <웃음> 네. 아그 컴퓨터 학원에서 뭘 낚였나요? 어, 웹마스터 관련. <웃음> 어, 웹 마스터 과정을 직접 가르친 강사 <웃음> 몇년차 강사셨나요? 그... 어? 아 이거 그 사기 친거 걸리는데? 예 예. 저까지 대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어 그러니까, 개인 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때어 혼인 혼인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강사 시 강사를 할때뭐 새로운 학생과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몇 년의 경력을 가진 무엇을 가르치는 감사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 보게 되면 이 기록에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러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 알고 있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혼인 이제 한 80된 이제 할머니의 혼인 여성 생인사의 혼인 부분을 하는데, 아 그러면은 사주 단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어 어, 종이에 쓰셨어요? 비단으로 쌌어요? 비단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주 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 그걸 물으면 못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속 육관 원칙으로 물어봐야 제대로 된 예, 풍성한 사실들이 나오고. 풍성한 기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회의록의 표준안인데요. 어아그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기록관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기록관리는 엄연하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록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어,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노그라피라든지 민족지, 내지는, 뭐, 뭐, 인류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과거에 영국에, 인류학이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어, 이제, 상, 영국이나 뭐, 이런, 큰 배를 가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 식민지를 개척하러 이렇게 떠나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들을 목격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영국에 돌아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서, 아, 그래? 어, 그 사람들이 그랬어? 어, 아프리카에를 갔는데 어떤, 어, 뭐 이렇게 딱 적어요. 그 책으로 돼요. 그게 최초의 인류학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락 의자 인류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알리넘스키라는 사람이 아, 못 믿겠다 그러고 직접 배를 타고 갔죠, 현장에. 그러면서 현지조사라는 거를 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적기 시작하는 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고요. 어, 어, 그 민족, 민족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인류학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간섭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이 부족은 이런, 이런, 이런, 뭐, 어린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담배를 같이 피고 담배를 즐겨 피는 풍습이 있으니 얘네들한테 우리가 담배를 조금 주면 우리가 얘네들한테 큰 이득을 얻겠다 해서 그런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한 게 유학이에요. 근데 저는 어 조금 다른 건 이제 민속학을 했는데요. 민속학은 뭐냐면 어 과거에 독일에서 독일이 프로센 공화국이 해체가 되고 나서, 막, 종족이 막, 독일, 종족이 무슨 공부 무슨 공부 막, 한, 어이제각지 이렇게, 나라를 세웠어요. 비스마르크가 그걸 통일을 시켰는데, 통일을 시키고, 얘네들이 안 따라오니까, 야, 우리 민족은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야. 라고, 민족의 문화를 연구를 시켜서, 민족의 문화의 우수성을 선전을 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민속 조사를 하면 시골을 다니면서 민속 조사를 하고 설악을 수집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림 형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집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읽기 좋게 만든 게 그림 동화인데 원래 그림 형제가 처음에 수집했던 이야기들은 어 굉장히 잔인하고 외설적이고 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겨난게 독일어로 볼스쿤데라고 하는 인속학이고 이제 어 다른 종족을 연구해서 그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민족지라고 해요 에스노그라피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어, 아무튼 어, 그런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카이브를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록 저장소입니다. 아카이브는 기록 저장소이구요. 그 기록 저장소에 기록을 계속 축적시키는 일, 또는 그 저장소를 늘려, 기록을 계속 넣어서 저장소를 확장시키거나 계속 기록을 저장하는 일을 아카이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 기록 저장소의 개념이구요. 그리고 이제 수장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물이든 뭐든 것들을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마을 박물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이장님께서 마을 문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은 종이 같은 경우에 어, 150년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맞춰서 보관을 해야 오래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수장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조금 제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주제를 잡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책은 윤택님이라는 미네수타 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 6.25 한국전쟁에 대한,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또, 부모님이 또, 어, 남라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구술 체록을 하다가, 그 주변의 동네 분들, 파주 이쪽에, 그, 뭐지? 미수복 지역에서 이렇게 원라하신 분들의 구술 기록을 이제 정리한 거고, 용가여성달의 축제. 이거는 어, 영덕군의 달, 달 관련된 민속 줄다리기, 동제, 동제 정말 대본을 지내잖아요. 그 줄다리기, 동제, 그리 월월이청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비슷한 그런 것들을 놀이를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답하서 세마지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고 이거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은 발견은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에 있는 유전아 박사의 박사가 프랑스에서 그남플로방스 지역 남프랑스 지역의 어떤 한 마을의 축제를 어, 기록한 책이고 이거 두개한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것은 속초부터 울주까지 이 동해안에 이루어지는 별신곳또 김석, 김석출, 김석뭐이무단계부 뭐 있잖아요 그리고 뭐이이별신곳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주제로 주제를 잡고 기록하는 게좀 편리하지 않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실 때는 좀 그래서 주제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예를, 어,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무 기록과 관련된 어떤 기록 활동을 하, 하고 싶다 그러면 은 만약에 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마을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 장부를 토대로 다시 수술조사를 해서 다시 기록화시킬 수 있는 거죠 두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올라탈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막 땡길 정도의 주은 어마어마하듯이 죽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을 다시 재현 복원해서 재현하고 이러는데 그 위에는 이제 졸고는 그 모습이에요 저 큰조를 만들기 위한 집으로 줄을 꼬는 모습인데,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재현이 불가능할 때, 어, 저는 그림을 이용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한 명이 집을 주면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줄을 꼬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동네마다 이렇게 줄 모양이 다른 거라든지, 이거를 이제 다 듣고 그걸 이제 재현해서 그린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천에 화장민들이 그 먹고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서 숯을 만들어 팔았던 그구 저기 뭐야 숯가만인데요 근데 이 글로 뭐 <웃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치, 뭐, 뭐몇 센치고 여기 몇 미터고 요 간격이 몇 센치고 이 글로 다 써놨는데 어, 그니까, 제가 그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엄청나게 커서 재현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사진도 없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그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참여하며 기록하기인데요. 여기 의성 사촌 해서 지내는 동제에 제가 참여를 해서 직접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해놨는데 뭐토갓 어, 집에 이제 금출쳐놓고 어,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산에 가져갈 음식을 싸죠 그럼 트럭이 와서 이것들을 싣고 어, 산에서 이걸 내려가지고 진소를 하죠 그럼 이제 유서하고 축까지 옵니다. 그럼 이제 성황당에서 제를 지내고 제는 뭐 유교식제이니까 삼원이라고 하면 제 절차는 다 비슷하고요. 그 충용을 읽고 포지를 하고 이제 또그 밑에 있는 나무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응복을 하는 이런 가정인데요. 이제 아주 굵직한 것만 이렇게 빼서 모았는데 그 가정들을 옆에서 어, 어떤 어 행위의 가정들을 제가 가서 계속 관찰하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진은 이제 딴 애가 찍었는데 계속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참여해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어 마을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참여해서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구요 사진만 찍는다고 기록을 하는게 아니라 어, 이렇게 무슨 이야기들을 음. 하고 어떻게 뭐 먼저 진설하고 뭐 진설도는 어떻게 되고 그건 이제 별도로 옆에서 같찰하면서 계속 쓰는거죠 녹화다 아까 이제 녹음한거 푸는것도 녹화다 인데요 어, 쓰는것도 녹화다에요 네, 쓰는것도 굉장한 녹화다고 <웃음> 그래서 여기 막구분설리1기일 정도로 막 이렇게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녹음이라든지 비디오 카메라는 정말 보조 수단. 내가 써놨던 거를 나중에 문서 이제 문서나 글로 정리할 때생각나지 않은 거,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진으로 기록하기인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문경현리의 1956년 화전놀이 사진이니요 그리고 요건 문경현리의 어2 2,000 어 2,001년 척사대 사진입니다. 천주에서 오신 분들 여기 김선태 여기 보이시죠? 어, 이렇게 옛 사진을 이렇게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앨범에 가지고 계신 옛 사진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들 아니면 뭐 최근에 하신 것들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어 1966년에 여기는 이제 청송 청원인데 1966년 2월 10일날. 청원동교 승격 독립교 권립 모금 기능이에요 네. 자, 이이 사진 한장 가지고요. 제가 스무 페이지에 원고를 썼는데요. 어, 아 스무 페이지가 더 되는구나. 이 풍물 부분은 따로 빼서 썼으니까. 자, 여기 풍물 여기 치는 분들 보시죠. 여기 가면 이건 잡색이에요. 대강 또 여기. 꽃갈들 있어요. 꽃갈. 또 여복하고 있어요. 무동인 거예요. 여기 북제비들. 이렇게 해서 풍문만 따로 한 15페이지를 누가, 누가 앞에 서고 하그 다음에 누가 서고 뭐지을 어떻게 돌고 어떤 가락을 치고 어떤 가락 따면 어떤 가락을 치고 그럼 상세는 누구한테 배웠고 그 상세가 누구를 가르쳐줬고 이런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죠. 이 사진 한장가지고 그 대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 누구네, 누구야? 그럼 그, 그럼 그분은 원래 잡생을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그럼 원래 뭐, 부세를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잡생을 됐어 뭐, 뭐,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유지예요, 유지. 여기 갓 쓰고. 어르신들. 이게 이제, 이 청원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는데, 동교였단 말이에요. 동교인데, 이거를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독립을 좀 해달라 야 예상이 없어요 야씨 돈 우리가 모을게 그리고 폭물 쳐서 돈 모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교가 됐죠 청원국립학교가 됐죠 그러고 나중에 교육청이 다 뺏어갔죠 네. 그래서 이, 이러, 이런 사진을 많이 어, 이런 사진 가지고, 어, 얼마든지, 사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면 사실, 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참, 그래서 이 사진 한장 가지고 좀 의미 있는 기록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네,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기록으로 기록는데요이 화소탁춘가라고 해서 어와 버지네야 이네 말살 들어보소 잘로 우리는 뭐뭐 뭐 이렇게 이제 할매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화전놀이 가서 지은 시예요. 그걸 이제 보이보이 장문 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고요. 이제 이런 기록, 장부, 장부는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죠. 어, 근데, 어, 이것도 요즘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 힘든 이유들이 좀 있어요. 1970년대 말에,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이 골동품 민속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시골을 다녔어요. 뭘 가지고 다녔냐면 도배지를 들고 다녔어요. 가서 딱아 직구경정할게요. 물좀 주세요. 직구경정할게요. 방에 딱 가서 이제 만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 시골 집들 다 신문지로 다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안에 배지가 두꺼운 종이가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만져보면 그러면은 아 어르신 그 제가 도배지 해드릴게 요온 김에 공짜로. 막그고 벽지를 쫙다뜯어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면요 옛날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림, 글씨 이런 종이들로 아 벽이 이렇게 황토 이렇게 신문지가 뜯어지면 그걸 발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신문지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거 보동분사인들이 그거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마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교수들이 마을에 가서 아우 어르신 이거 저,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아 연구한 다음에 꼭 갖다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싣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세번째는 어 아궁이 굴지 피느라고 이런게 다 있어요 <웃음> 진짜.. 네. 제가 어, 자, 새마을 가정동남기록부 1978년입니다 여기에 재밌는거가 있는데 어 이제 호주가 누구고 부인이 누구고 여기 자녀가 누구고 이렇게 구입을 다 하게 돼있어요 세방 운동을 했을 때 했던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임신 및 피임력 해가지고 딱비입하게돼 있어요. 77년, 78년, 79년. 어, 이게 가족 계획이에요. 어, 이게 가족 계획이었던 거죠. 어, 뭐, 계속 나타보면, 이 나라를 다 망친다. 뭐, 이런 표정이 나올 때. 아. <목소득>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첫, 78년도 <웃음> 1월달에 이제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루라고 적어놨어요 루루루 아세요 루 루프 피임법. 음, 그래서 여기다 루라고 적어놨어요. 어. 근데 이 루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웃음> 있죠 뭐냐면 농촌지도소에서 와요 보건소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루프를 이만큼을 내려놓은 거예요. 새마을 부녀회장은 어, 이, 아, 어, 이거 미토 아니죠? 어, 여성분들의 그, 이 월용 주기를 다 파악해서 집집마다 이걸 다 나눠줍니다. 그때 당시에. 어, 이거 정말 이 마을에서 발견한 새마을 가정건강그룹은 이한장 가지고 19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에 이 가, 가족 정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요거는 3월 절미저축, 하객대 1, 뭐, 함종때 2, 쌀 내는 거예요. 절미저축. 쌀 아껴서 아낀 쌀한 봉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그 쌀을 모아서 공판장에서 파는 거죠. 이, 이, 이, 이 자료들을, 어, 이게 이제 문경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뒤에도 또 나오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부산대에, 그, 60년대 탈출 운동을 주도하셨던 부산대 최희완 선생의 고향, 이 마을이에요. 이, 이 자료를 어떻게 얻었냐면요, 어, 이제 이 마을에 저희가 어, 민속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 왔으니까 뭐뭐좀 어, 내준다고 기다리라고 밥 먹고 가라고 뭐 이제 우리 하객 댁 할머니가 이제 상을 차리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 옛날 아들이 쓰던 사랑채가 이제 따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쓱 갔죠. 그냥 가서. 어뭐 이렇게 뭐 있나 이렇게 보다가 어 이런 거 있네. 할매, 야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났냐고 저기 있던데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탁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세말 뭐,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자료들 복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뭐 장관 부인, 장 장차관 부인들로 구성된 양지회라는 부인 모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이제 방문한 건 사진부터 서신 편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 할머니가 이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어 그냥 까먹은 거예요 아들이 쓰던 방에 그냥 잡동사진를다 갖다 밀어놓고 그 다음부터 안쓴 거죠 이것 좀 운이 좋은 경우였죠 이런 기록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전환점을 기록하는 건데요 어자 이게 인생 그래프예요 누구의 인생 그래프냐면 스티브 잡스의 인생 그래프예요 스티브 잡스가 고아인 건 아시죠 네, 고아갔다가 이방 돼가지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꼴 똥치 타고 자퇴해가지고 디자인 공부하고 애플을 창립했다가 매켓토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망했죠 회사에서 퇴출됐죠 그리고 픽사를 설립하고 토이스토리, 복스, 라이프 뭐 이걸 성공시키고 그러니까 애플에서 대형입해서 아이맥을 충시하고 정식 CEO가 됐다가 최장암에 걸렸다가 뭐 인생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있어요 마을에도 있어요 신곡마을 같은 경우에 어... 우리... 한양에서 영의정 잘수 있게 탁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마을은 오어 그때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휴... 뭐 여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드렸겠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농사만 짓던 이이우 마을에서, 어, 그런 귀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쭉 올라갔겠죠. 어, 그리고 또 뭐, 문집을 내시고, 뭐, 올라가다가 또 약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또 내려가겠죠. 또 뭐, 일제강령기가 돼서 뭐, 징용도 나가고 막, 마을에서. 그런 곡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환점만 잘 기록을 해도 마을의 역사, 굴곡진 역사는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큰 그 마을입니다. 어, 1 9 6 7년도에 구강분여회라는 걸 결성을 하는데요. 가진마들이 머리수건에 몸빼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이 1967년 3월 23일까지 3월 24일날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까 3월 23일까지 여자들이 바깥일을 한 마을이 아니에요 다 하배들이 하배라고 불리는 머슴들이 저기가 했지 여성들이 바깥 출입을 거의 못했던 마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지를 입고 마을 바깥에 돌아다니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부가 문예의 결성을 주도한 것은 몸벌을 입은 여성들. 동성 마을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이 마을 사람들에게 분녀의 결성식은 두 가지의 충격을 던져주었고, 첫 번째는 이제 집의 울타리를 단체로 벗어나서 비일상적 활동이 아닌 일사, 일상적인 활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여성들의 복장에 있었다. 이 참가한 여성들은 한 명같이 숙색 몸빼바지에 간편한 세터이 수건을 둘러쓰고 있었어요. 이 몸빼라고 하는 것은 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 애들이 여성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몸빼라는 것을 만들어줬죠. 어 우리나라 그 여성 전통 복식을 보면 속치마 안에 속옷을 입는데 속옷은 밑에 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바지라는 거는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일본 애들이 몸빼라는걸 주고 희한한 거예요 야 위아래 고무줄이달려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기한는게 없어요 그 몸빼라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 이 여성, 생애, 여성 생애를 여성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 똑같이 되풀어지는 거예요. 새마운동을 하면서 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이,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여성들이 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내서 기록을 해도, 마을의 역사는 대충 어느 정도는 다볼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맥락으로 기록하긴데요. 어, 여기 이제 코끼리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맥락은 이제 콘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제가 하나, 그, 그, 그, 뭐 상품은 없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역 따는 거. 미역 따는 거또 <웃음> 다른 분. 이이이 이,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게 어그 뭐라고요? 미역 내는 거예요. 몸매기 하잖아요, 몸매기. 이거 미역 내는 거예요. 미역이 더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갯바위를 씻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이 더잘 붙게 하는 이 미역 매는 건데요 어, 또이 미역을 따는데 자 우리는 어, 우리 여기 그이 미역 얘기를 하는건 여기 동해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미역을 이제 우리가 어, 우리 마을에 미역을 많이 해요 그럼 이 미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서 미역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조사를 하시겠어요? 자, 미역을 몇 명이 땄니까 그러면 아, 뭐 잔녀들이 몇분 있어? 아니면 뭐 잔녀가 있고 뭐 이분들은 뭐 잠수지를 못해서 저 빠지 타고 나가서 다이 미역 꼬미로 따뭐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미역 따는 거 하나만 조사해서 기록을 하려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 맥락. 왜냐면, 자, 어, 연 환경. 갯벌이 전체 얼마나 되고, 미역 짬이 얼마나 되고, 그 길이가 어떻게 되고, 수심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기상, 기상 바람, 비, 날씨, 이런 건데, 어, 특별히 이 해안가에서 부르는 바람, 바람 이름, 뭐, 특별히 해안가에서 부르는 포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아 무슨 바람이 부네? 뭐 얼마나 좋겠네 오늘 안 되겠네? 오늘 일못 나가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어그 민속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 그리고 그뭐어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 뭐 사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국 언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걸, 그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역, 미역, 이건 생업 활동인데, 이 생업 활동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왜, 그 농업 활동이 왜 필요하냐. 농사 지을 때는 미역 안 따거든요. 네. 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하나 어떤 하나의 텍스트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정황들을 다 파악해야 그것들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아까 제가 줄줄 줄다리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줄을 당기려면 어 인구가 몇명 이상이어야 되고 마을에 어 붙이는 경작지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또 줄한번 그러니까 당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마을의 전체 농지수, 인구수, 아이들 수, 또이 마을에 시집 나간 가족 한족수또 마을에서 가장 재력이 많은 사람이 누구네 집이고, 몇섬 정도를 부릴 수 있는 집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그줄 하나 당기는 데아 이런 맥락으로 이 줄을 당길 수 있었구나를 파악한다는 거죠.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어, 이게 저기 문화재청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제 문화재 보유자의 구술 조사하는 사진인데요. 어, 구술 자료를 기록하는 건데 구술 자료를 기록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까 어, 말씀하셨잖아요. 이장뭐 이런 사람 말고 어떻게 하냐고. 아, 우리 할매들은 좀 쉬워요. 좀, 솔직히. 근데, 어디서 시집 왔어요? 어, 이렇게 기서팔짱 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 그 어, 어디서 시집 왔다가 언제 시집 왔어요? 아저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죠. 보통 할매들한테는 어디서 시집 왔어요? 부터 물으면,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달라요 아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어, 이러고 어, 정초가 이제 설 임박하거나 아니면 정월이 끝나기 전이나 이러면 이제 큰절 먼저 하고 무릎 딱 꿇고 이러면 또음 그래 어, 이러고 또 얘기를 또해 주시고 어, 사실 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수기에요. 어, 저희 이제, 저희들이 하는 <웃음> 용어가 있는데, 라포라고 하는, 레포? 라포? 네, 라포, 아, 그, 뭐라요 어, 어, 친밀감을 더 많이 만들면 <웃음> 이야기를 해주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울진, 어, 한국 수력 원자력에 저,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이제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을 장소가, 덕곡 1, 2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던 곳에다 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쭉 연달아서 지, 지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마을이 없어지니, 마을에 이제, 어, 그 기록을 좀 남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들어갔죠. 힘들었습니다. 한한달 동안은 어저저 저 원자력 애들하고 짜고 치는 놈들 아니냐고 어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딱풀어진 계기가 언제냐면 마을 때 네, 수리가 어, 마을에서 이제 뭘 해, 하는데 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 몇번몇 번에 이게 돌아. 서서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는 안 해주지만 조금 우호적인 분들이 이제 몇분 계시는 거죠. 그럼, 아, 저기, 어? 어, 어, 어, 그, 우리 저 내일 보에 저거 하니까 한번 와봐. 딱 요거 한마디. 와봐. 네. 갔죠. 막걸리 새로 갔죠. 가서, 어, 노는데 또 풍물 같이 치고 놀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면 아줌마들이 먼저 잡죠. 아유, 재밌었어! 아유! 어쩌고 이렇게! 쇠를 잘 쳐! 충분 잘! 에휴, 우리 집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 근데, 거기까지 그러지? 가는 가법 <웃음>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개, 개생 노가다. 근데, <웃음> 그, 그런 것들 사실 즐기면 돼요. 즐기면 되지만, 어, 몸이 힘든 것보다는 마음고생이 좀.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구술자료 어 지금은 사, 어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핸드폰을 하나다 되잖아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저희 때는 카스테이프로 녹음을 했습니다 카스테이프 카스테이프로 녹음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면이 끝났을 때재빨리 끝났어 주시발이 네, 그게 가장 관건이었고 그리고 저희때는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가 또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 자동카메라 정도 있었죠 그 자동카메라와 마이마이 같은 워크맨 옛날 그런걸 가져다니다가 아, 나중에 이제 디지털 녹음기라는게나왔아 MD라는게 나왔어요 MD MD 아세요? MD? 대문 해가지고 이제 고음질, 민요라든지 미뇨, 이런 소리를 이제 녹음할 때는 MD라는 고, 고음질에 이걸 갖고 하죠 그러다가 뭐 디지털 녹음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 어, 저희 선배들 한 70년대 학번? 80년대 초반 학번들은 뭘 가지고 다녔냐면 포터볼 양쪽에 스피커 있는 에 있잖아요. 이거 어깨지고, 어 그때 답사 갔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한 명이 이거 어깨지고요. 한 명은 뒤에 이거 뭐지? 지게에다가 뭐 이렇게 막걸리 지고 그러고 이제 조사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이런 마을 들어가서 저희가 아,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구감이 심하시거든요. 날뭘 조사하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게 최고. 네, 근데 이제 학생이 나이 들어 보인다. 뭐공부뭐 공부할 게뭐 있냐? 그러면 아, 어르신 우리 손주들에게 역사를 남기야죠. 그럼 응, 음, 그렇지. 딱하시 그런 그런 예 그런 스킬들 그래서 그렇게 막 녹음한 것들을 이렇게 풀었으면 예 사람이 이제 고기 한두가리 놓고 고등어를 한두가리 놓고 뭐 된장찌개 된장찌개 뭐 드가요? 된장찌개 뭐저 우거지도 놓고시 이게 뭐그 부드럽고 그래가지지 또돈 있는 사람은 두부 사놓고 그래도 나을 붙이고 뭐뭐는나을 있잖아 그거그 그뿐이야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이제 받아 적은 거죠. 근데, 어, 아, 그 스킬도 필요합니다. 이 지방 표준어들을 알아듣는 스킬. 특히 도시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네.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든, 80,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가, 아, 6.25 때 피난을 가시다가, 이, 우리 서울의이 동네에 정착을 했어. 이동네 도시재생이 들어왔는데, 동착을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 역사를 꿰고 계실까요? 재검토해서 근데 이할매가 제주도 싸워요. <웃음> <웃음> 뭐 그럴 일 없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서 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어, 대충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단어들이 문제인 거예요, 단어. 근데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어. 그래야 이제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죠. 예? 네? 아, 저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0분 알았어요.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검한 거는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완전 풀로놓잖아요 나중에 이생 이거 생 자료가 되거든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뭘 콘텐츠도 만들고 스토리도 만들고 뭘 지지고 볶고 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요 작업이 조금 녹아나가 그리 이제 두개 남았어요 관찰하면 기록하기인데요 이 관찰은 아까 참여랑 조금 다른 게 어, 내가 이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관찰할 때는 좀 정말 이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제 저기 아까 발표했던 우리 도포리 강대표가 어, 도시재생 희망지사 오류동 할때 오류동에서 뭘 발견했냐면 나무전복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나무전복대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동네니까. 그래서 관찰하며 기록할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뭐, 뭐, 이런 거, 예, 네,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표기를 하면서 자동차 화분, 쓰레기통 화분, 뭐, 좀 이렇게 꼼꼼하게 써가면서 지도 보면서 뭐, 예, 네, 기록을 해놓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이브로 그렇해진데 아카이브가 제가 아까 어, 네, 자료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 웬만한 뭐 왕조실록북도 해가지고 뭐 고려사 일성로 유기 뭐, 뭐 지금 이제 도전 번역을 해서 문집 지금 작업하고 있고 문집류들 그래서 어, 조금만 이렇게 아시면 옛날 신문들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동아일보 네이버에서 다 제공하죠. 그리고 한국 한 언론 진흥재단 가면은 고, 고, 저기 계약 계약일 개학, 때 신문들 그때 해서 다볼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잘 이용하고 활용하셔도 어, 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 우리 마을 기록해야지. 그리고 딱 피할 때 나가시기 전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데스크 작업이에요. 예. 책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다 찾고, 책상에서 물어볼 것들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스크, 데스크 작업만 잘하면 반타작 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해 와서 제가 백개 찾아봤어요. 어, 매일신보 1939년 1 2월 24일자에 정월이 초무코왕에서 어, 가을 정월이 어, 정월이 보지 못하여 일반 어업자는 초조히 기대하던 중에 마침 지난 17일부터 어, 망어 어획을 보기 시작하여 항내 각 야규 비제조 각각 어, 야규 비 제조공장에 뭐, 붐을 일으키게, 딱, 1939년에, 묵호왕에는, 어떤 어업을 많이 했다? 정어. 이 정어리는 왜 했다? 어, 기름 짜서, 일본에, 군수공장 보내기 위해서. 네. 이, 1939년에 정어리를 막, 엄청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묵호왕에. 그래서 여기 뒤에 뭐,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어, 여기 뭐, 희망이 있으므로, 뭐, 일반, 장업자는 뭐희색의 기분을 가졌으면 뭐있어요자 <웃음> 조물이가 이렇게 많이 잡히면 사람들이 돈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묵호항으로 몰려들겠죠. 자 1937년 1월 26일 매일신보 보면 약진묵호항은 본래 어항으로 동해안에서 굴지하는 바 더욱 금만 3천 무연판 반출항으로. 결정된 이후 더욱 급속도로 비약적 발전률을 보이고 있는데 건축건수가 날로 느리, 느려가고 있으나 인구의 격증에 따른 축생난이 심하다 한다 야 1937년도 목포함 <웃음> 역사적 기록을 보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결정을 해요 야 안되겠다 이거 그냥 폭으로 내표가 안되겠다 돈을 세리붙자 대, 묵호항의 건설. 딱 해서, 여기, 어, 아니 뭐야. 어, 1 2,150만원, 함께 1,160만원으로 3년간 지속사업으로. 딱, 네, 묵호항 건설. 지금, 그, 뭐죠, 해수부 사업. 그 해양, 해양, 항만 어, 아, 뭐그라요 네, 어항, 어항, 어항항만 뭐 그, 지역개발 사업 딱 진행하는 거예요 <웃음> 이때, 이때 2,000원이 이때 2,000원이 얼마나 큰 건이냐면요 어... 인사, 인사동, 인사정에 있는 태화여자관 지금 태화복지센터예요 태화여자관에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성경연구소 뭐 사업을 급여했는데 폐간 신축할 계획으로 어 14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건축재료 가격이 비싸져서 17만 원이 소요됐어. 17만 원 가지고 치는지. 1320. 9 진짜로? 그럼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목호왕이 <웃음> 어. 그때 그렇게 해서 투졌다 이런 네. 거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옛날 기사들 예, 여기가 이제 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인데요 모든 것들이 다 검색되고요 뭐회 도서관 뭐 이런 거다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짜예요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 찾으면 우리 마을 거 찾아보고 아니면 우리 동네 뭐 지역 거 찾아보고 하면 이제 뭐 얻어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네, 고맙습니다.